그리고 전에 또 제가 제가 메시 영상 제가 올렸었잖아요 메시 분석 비교 그 영상을 봤는데 사람들이 하시는 말들이 어그다 써보고 비교 이렇게 하는 건가요? 또는 이게 제대로 된 분석인가 써보지도 않고 이렇게 하는 건좀 아니라고 보는데 분석 왜 있다고야? 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메시 같은 경우는, 가격이, 너무 비싸. 내가, 써본 게 TC니까, 어? 지그 다음에 19토티, 19토치도 있나? 하여튼, 메시, 메시 가격 보세요, 솔직히, 메시. 메시 가격이 지금 8억대야. 이거, 솔직히 다 사서, 써보려고 하면은, 에이, 돈들이 전부 다고의한 이거는, 안 돼, 못 사, 이거는, 현질하라는 소린데. 그렇기 때문에 어 한번 그냥 저는 능력치만 보고 좋다고 한 거니까 네 그렇게 아시면 될것 같고요 만약에 뭐 진짜로 자신은 이말못 믿겠고 나는 그냥 모르겠고 20 토티나 1 9 토티 살 거다 사세요 어 사서 써써 써보, 보시고 나중에 후기 달아주세요 그러면은 오 좋구나 이렇게하면서 또 메모 먼자서도 메모 딱 하고 어 이분이 이렇게 좋다고 하셨는데 네, 이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은, 이거 써보시고, 뭐, 만약에 후회하시면, 나중에 팔고, 다른 것도 쓰시고, 그렇게 하세요, 라고, 이렇게, 어, 얘기하면 되니까. 어, 그냥, 솔직히, 그리고 내가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이렇게 써라, 뭐, 이렇게 강요하는 시대는, 저, 뒤편이잖아? 어, 엄청 지났잖아, 이제, 그런 시대는. 그러니까, 자유예요, 솔직히. 음, 자신이 뭘, 어 그냥 자기 자유니까 난게 이게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이걸 막 써라 이건 아니니까 저한테 음. 그렇게 욕은 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네요 저도 유튜브로 어, 벌어먹고 살려고 이렇게 하는 건데 어. 이왕 보시는 김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진짜 제발 <목소리>